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환경 강의를 맡고 있는 성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기후 환경 중에 북극과 남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북극과 남극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북극에는 북극곰이 있고 남극에는 펭귄이는 살고 그리고 북극에 이제 곰이 온난화로 인해서 살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 그리고 북극에도 얼음이 좀 녹아서 기후에 수면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보통 알고 계신 게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북극곰 얘기니까 좀 남의 나라 얘기, 아니면 자기와 관련 없는 거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북극과 남극의 온난화가 우리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정확하게 통찰적으로 아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아시게 될수 있어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북극과 남극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추울 것 같으세요? 보통은 우리가 북극, 북쪽에 있으니까 좀더더 더 추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남극은 조금 따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북극이라는 곳은 대륙이 아닙니다 얼음으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다 위에 얼음이 빙하가 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극은 대륙입니다 땅이 있고 그땅 위에 얼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가 있는 쪽이 수온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북극이 좀더덜 춥고 남극은 땅이 있다 보니까 좀더 추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북극은 햇빛이 조금 떠지만 남극은 수평선에만 해가 돌고 있고 하늘로는 해가 없고 3월에서 9월은 아예 햇빛이 없고 깜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극이 더 춥고 북극은 좀더 상대적으로 따뜻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북극은 보통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0도 정도를 평균 기온으로 된다면 남극은 한 거기다 15도가 좀더더 더 추운 한 마이너스 50도에서 마이너스 70도 그렇지만 마이너스 90도 까지 사실은 내려 갔었습니다만은 해가 갈수록 점점 점 온도가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2도 13도 까지 올라오고 남극은 마이너스 12도 마이너스 13도 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북극이 38도 까지 올라갔다는 캘리포니아 날씨와 맞먹는 그런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극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남극의 온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북극온난화가 남극온난화보다 훨씬 더 얘기가 많았던 이유는 결국 남극이 찬 공기가 더잘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북극은 아무래도 대륙이 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질 않고 남극은 따로 대륙이 있고 남극 순환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아열대에 있는 따뜻한 기류가 차가운 아주 차가운 남극 순환류가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극도 조금씩 높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13도 까지 올라갔다 라는 얘기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남극과 북극이 과연 우리 삶의 터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얼음이 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가장 잘 아시는 것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린란드가 다 녹았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200년 안에 최소 1 m 가 상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웬만한 대륙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바다와 접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미리 지금부터 뚝을 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되더라도 각 나라에 범람하지 않도록 막고는 있습니다만 은 이것이 과연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남극과 북극의 물은 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닷물처럼 짠 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많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게 되면 바다의 염분 농도가 달라질 것이고 바다에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있는 어류들이 죽는다든지 다른 이상 징후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찾는 해산물이 이런 생태계 위협으로 못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될수 있다. 세 번째는 기온이 오르면서 북쪽으로 온난화가 되면 차가운 북극에 있는 한파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더더 더 밑에 있는 부분에 한파가 몰아쳐서 작년 이맘때 21년 2월에 미국의 따뜻한 곳이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갑작스럽게 120년 만에 한파가 몰아쳐서 농작물이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갑자기 이상 기온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2월에도 엄청난 한파가 몰아쳤었습니다. 이번 2월이나 3월에도 갑작스러운 한파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북극 온난화가 결국 차가운 기류를 밀어서 다른 농작물 피해를 주면서 우리 먹거리인 농산품이나 해산품이 점점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우리 먹을 게 없으면 오래 살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게 되겠죠. 네 번째는 남극과 북극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륙을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극은 말씀드렸다시피 2.5m 정도의 빙하 두께로 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빙하가 러시아 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극의 빙하는 북방구 있는 대륙을 밀어주면서 잡아주고 있는 것이고요 남극의 대륙 자체에 땅이 사막처럼 많은데 그쪽 위에 두꺼운 빙하가 크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남극 대륙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북극은 북방구의 대륙을 잡아주고 남극은 남극 대륙을 밀어서 서로 지진이 나지 않도록 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데 북극이 온난화되면 은 밀어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는 대륙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남극에 온난화 되면 은 남극에 있는 대륙들이 남쪽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밀어주던 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중간 어느 사이에 양쪽에서 다이벌징이라고 하죠 양쪽에서 서로 팽창이 돼버리면 어느 쪽의 지각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안쪽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이 화산이 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통가의 화산 대분출 사건도 아마 이런 부분의 영향과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화산의 대분출은 서막에 불과할 뿐이고 점점 더큰 화산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남극 북극의 온난화가 결과적으로 봄이나 펭귄의 어떤 삶의 터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각을 흔들 수 있는 총체적 난국이 될수 있는 것이고 농산품, 농작물과 해산물, 먹이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지방과 우리의 먹거리를 싸그리 없어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난국과 북극의 온난화가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직접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의 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통과 화산이 엄청난 큰 폭발을 이뤘지만 지금 아무도 페이스북에 뭐 이거를 나른다든지, 쉐링한다든지 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과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좀더더 더 그쪽에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그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에도 연예인들의 누가 예쁜지 아니면 화장품이 뭐가 좋은지 쇼핑을, 홈쇼핑을 한다든지 그리고 스포츠, 축구냐, 야구나, 누가 이기나 이런 건 관심이 많은 게 결국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은 그쪽에 배정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우리가 관심이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쪽 관심이 아무래도 없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건안 좋은 얘기들이고 스포츠나 연예인이나 화장품 이런 건 자기가 예뻐지고 가꾸고 싶고 이런 남들한테 보이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도 관심을 그쪽을 더 많이 쏟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은 아무래도 과하게 이런 홍보라든지 얘기들은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관심 있는 국민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방송국에서 더 많이 더 얘기를 하고 더 위기감을 느낄 것인데 이런 방송국 채널이 점점 할 곳이 그만큼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식을 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북극 남극의 온난화를 억지로 관심을 가지라 이 뜻은 아닙니다 결국 내 얘기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면 결과적으로 농산물 먹거리를 못먹게 되고 해산물 어류를 못먹게 되고 삶의 터전에 지진이 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북극의 온난화는 왜 생겼을까요? 북극의 온난화는 결국 탄소의 배출량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고 이 탄소의 배출량은 우리가 버린 기업이 버리거나 우리 가정에서 버리거나 이 버린 쓰레기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고 이 쓰레기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서 생산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기업에서 생산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많이 팔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남들보다 좀더잘 살려고 남들보다 좀더더 더 멋지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그리고 화장품 멋진 옷 이런 것을 자꾸 입으려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거지 기업들이 미리 다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원해서 기업들이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멋진 것에 왜 이렇게 꽂혀 있었을까요? 그이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교 심리에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우울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잘 살고 싶은 이 심리를 기업들이 간파를 하고 광고를 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기업들이 광고를 하더라도 이 비교 심리가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면 기업은 절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지도 않을 것을 팔 이유는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 심리 좀더 남들보다 덜 가지려는 이 우월 심리가 결국 소비를 일으키고 생산을 일으키고 남는 그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북극과 남극이 온난화 되고 북극과 남극이 잡아주는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북방구의 한파가 몰아치니까 먹거리가 없어지고 또 남극의 순환류로 인해서 해산물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이 비교심류로 인해서 모든 삶의 터전도 잃고 먹거리도 잃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결국 시작은 우리의 비교심리였다. 그럼 이 비교심리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국 자존감이 낮아져서 생긴 것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어떤 옷을 입든 관계 없는데 내가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더 우울하고 싶은 이런 심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온난화는 단순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의 얘기다 내 마음을 바꿔야지 이 북극과 남극의 온난화를 잡을 수 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온난화가 조금 긴이야기고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린 이야기긴 하지만 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자기 얘기고 자기 마음의 얘기다 이내 마음이 둘러둘러 몇십 년이 지나서 결국 북극의 남극의 온난화로 해서 나의 가정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를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좀더 이런 쉐어링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잡고 여러분들의 자손의 삶의 터전을 잡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